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Q&A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찹쌀 모찌님이 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살을 빼고 몸을 만들기 위한 홈트를 1년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을 느끼고 방황하던 차에 선생님의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박에서 벗어나서 몸의 정렬을 바로잡고 내 몸을 위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가져 나가리라 다짐했어요. 제 콤플렉스는 다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다리였고 그렇다보니 쓰여야 할 근육이 쓰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의 근육들이 과하게 발달했어요. 어, 특히나 옆에서 보았을 때 앞벅지가 과하게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어느 곳부터 고치고 운동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오다리 교정 운동에서 말씀하셨듯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 보니 그에 따른 결과로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너무 아파요. 거울로 보면 펑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올려주신 기본 운동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게 맞겠죠. 어... 네 맞습니다 어. 올려드린 기본 운동부터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컨텐츠를 사실은 계속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벤트나 어뭐 이런 것들도 나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실천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기본 운동부터 하시면 되고 지금 앞벅지, 허벅지, 과하게 튀어나온 상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오다리였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제가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오다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얘기는 그러면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조로 움직인지가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어떤 역할 수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목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 빼고 몸 만드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운동 발달이나 어떤 유전적인 소견이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4개월까지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습득하고 이 움직임의 습관이나 패턴들이 정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발달이 되고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하면서 움직이, 잘 움직여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의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뭐 예를 들면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달리기를 엄청 빨리 뛰시는 분들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달리기 방법을 알아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본인이 빨, 그냥 빨리 뛰는 방법을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운동 발달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관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잘 써도. 그렇게 잘 써도 생기는데,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나쁜 움직임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실 안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웨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무리한 어떤, 그협응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은, 관절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관절이 나가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찹쌀모찌님의 어떤 연세라고 그래야 되나? 나이가 얼마큼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뒤처지게 되면 그 손상은 낫진 않는 거예요. 그 손상에서 더 이상의 손상이 없게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더 이상 회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은 본인이 안 아팠던 시절로 완벽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본인이 20대에 안 아팠는데 20대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 더 이상의 어떤 노화나 부작용을 좀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세 체형이나 본인의 어떤 심각성을 느끼신 분들은 빨리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보자 운동이고 몸이 많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실 때 순서가 근막 이완 먼저 하시고 스트레칭 먼저 하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본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 기본 운동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상 작용이나 어떤 결리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그걸 다시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으로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근력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가게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히. 음 하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하체가 지금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체나 어깨에도 문제점이 아마 이분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웨이트를 사실 많이 받고 압박이 많이 난 상태고 과하게 근육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릴리즈만 우선적으로 이 근육을 다 풀기 위해서 릴리즈만 하시게 되면 이 관절 구조가 더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제가 알려드린 어떤 하체 근력 운동을 조금 힘드시더, 힘드시고 보상 적용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틀어졌는데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어요. 근데 나사가 얘가 틀어지면서 제대로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아야 된다고. 얘를 원위치 시켜 놓고 가봐야 된다 그러면 나사를 풀르는 동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를 풀르는 동안에는 이 구조가 더 많이 불안정해 지겠죠 뭐 이런 상태로 바로 나사를 조일 수 있는 운동을 보완해 주면 좋은데 그냥 순서대로 하신다고 근막 이한만 계속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 한2 3주 한달 동안 계속 하시면 얘가 계속 나사가 풀려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관절이 더 압박을 받거나 이탈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교정해 줄수 있는 근력 운동을 프로그램 안에 꼭 넣으셔 가지고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올려 드린 오다리 교정 운동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100% 다성 성취도가 높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과하게 앞벅지가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얘네가 어느 정도 이완이 되셔야 둔부의 어떤 운동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잘안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스트레칭을 더 포함하셔가지고 더 해주시면 좋, 좋죠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그 무릎 무릎 관련된 영상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주시면서 다리 길어지는 운동 어, 그거를 네가지를좀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휜다리 교정운동, 다리 길어지는 운동,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하는 거, 무릎 통증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고쳐져요 근데 이거는 좀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빨리 교정하면 할수록 무릎이 나가요. 무릎이 좀 무리가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휜다리기 이 때문에, 이 오래 되신 거잖아요. 오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본인을 좀 길게 보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꾸준히, 어,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뭐 만나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체크를 받아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받으면 훨씬 좋겠죠.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